감사합시다. 차원의 축복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지구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애매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 지도자의 책임인 경우가 많고 국민들은 그 땅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사망이 몇명 죽기도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에는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교주가 나와서 절을 두 번씩은 하게 되고, 계속 도망 다니고 숨어있고 갔다가 결국에는 방송 매체 앞에 국민들을 상대로 절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렇게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감옥에 가야 되고 구속이 어야 되고 신천지 집단을 해산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기, 전, 그러기 전까지는 국민들의 분노가 누그러지질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심히 교만한 말을 하거나 오만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 보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할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소극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빌리포스 4장에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소극적인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능력이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의 일을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 왜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기꺼이 안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일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고 믿습니까 내게 능력의 범위가 있다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할렐리하고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함정에 빠지면 곤란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함정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부득불 일을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큰코다칩니다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혹은 계시자나 예언자들이나 누가 기도해서 그런 소스를 제공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범위 바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후자 쪽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바울은 항상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책임을 맡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게으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목적은 크게 이루는 것을 말하고 목표는 하나씩 하나씩 오늘 해야 할 일을 내가 찾는 거거든 그거 멋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경 봐야지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에는 몇 시간 하고 성경은 내가 몇장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 감사를 많이 하자 소리를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 입에 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 속으로 하는 찬양도 있지만 제가 요새 운전하면서 어, 박길리아 목사님 그 아틀란타 그 목사님이 어부들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 테이프를 그저 카세트 저, 그 CD가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남자들 4명이서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 화음이 잘 맞고 좋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늘 들어요 CD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냥 골백보다더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을 눈 들에 그리고 또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니까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그죠? 임지와 기름부기 막물 쏟듯이 불 쏟듯이 막 바람이 확 불으면 내가 착각을 했어요 내 머리가 긴 머리의 소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긴 머리 생머리가 막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는 흰머리 대머리 독수리야도 너무 짧아서 근데 바람 보니까내 머리가 막 찰랑찰랑 찰랑 찰랑 찰랑 찰랑, 찰랑, 찰랑. 전에 그런 노래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머리가 막 찰랑찰랑 찰랑 하니까 괜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도 두꺼운 데다가 하니까 하여튼 네. 말씀 전하다가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했더라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였어요 <웃음> 예? 누가 그걸 몰라요 <웃음> 오늘 할일 충실하게 하자 그박목사님 테이프를 따라서 했어요 거기까지죠 그죠 네. 찬양을 막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늘 하는 찬양이지만 의미부여를 딱 하고 목적을 딱 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참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대단한 인간은 아니지만 아 그래서 목사인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때이두 가지 측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내가 유능한 게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고백이 바로 오늘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내내 내 마음이 여호왈리나유 즐거하면내 뿌리 여호왈리나여 높아졌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응답이 올때 어떤 차원의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원이 있어 분명히 할렐루야 네. 한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옆에서 계속 누군가 쪼면서 자식도 못 낳는 여자 야이 병신아 나는 얘도 못 낳냐 야 인간아 네가 여자냐 근데 당신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오늘 사모님이 생일을 하고 서 집에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들 셋이 왔어요 평상시에 주일밖에 못 보는데 집에 오더니 새놈이서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셋이서 올라타가지고 할아버지 머리 귀엽다 할아버지 머리가 귀엽다는 듯 머리를 만짝 지 만짝하고 계속 아유 머리가 귀엽다 그리고 지하로 가면 지하로 쫓아와서 지하에 드럼실 있거든요 존존사가 딸이 드럼치니까 드럼실에서 세 놈이 서 교대로 내 무릎에 앉아가지 드럼을 치는데 내가 드럼을 가르치는 게 완전히 사이비로 가르쳐요 쿵쿵딱 쿵쿵딱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우리 딸이 다 보고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니까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으니까 이거 할아버지가 완전히 사이비로 가르쳤다고 새놈이 얼마나 위에서 졸르고 올라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등이 안마 좀 해주라 그랬다니 새놈이 달라보다 주먹으로 막 죄패기 시작해 더 세게 더 세게 완전히 세 명의 암마기 인간 암마기 그을 보면서 자이 한나가 세컨드인 분인나가 한나를 열받게 해요 계속 피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한나는 그냥 열받고 슬프니까 문제만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께 다 가져가 애를 못 낳는 것도, 괴롭히는 것도, 속상하는 것도, 열 받는 것도 남편이 안나요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하 웃기, 웃기는 찐빵 같은 소리 반쎄 고무줄 떨어지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찐빵이야 껍데기 껍데기 남편들로 그냥 뭐해 그냥 껍데기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가져가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봐요, 이만이 기어코 숨어있다가 기어코 군비처럼 기어 나오잖아요 그도 나온데 순수하게 안 나와 또 박건에 선물 준 시계 차 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서 절하잖아요. 사기꾼이야 이제 사기꾼이야. 뭔가 노림수가 있어요. 한나는 그저 속상하게 일 받으면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이 한나의 인생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한나를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한나의 마음을 풀어주는 내용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듯이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듯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 같은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석계시다 구원의 산성에 구원의 뿌리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여우와는 모든 행동을 다 알아보시고 지식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정신없이 기도를 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풀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응답 안에는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차원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과 두다 일곱을 낳았다는 말은 한낱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어떤 축복이 구체적인 축복이나 축복이 커져서 광범위한 그런 축복은요. 연단을 무섭게 받습니다. 그래서 차원에도 축복이 있고 다른 차원의 어떤 연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한나가 생각하는 것과 엘가나가 생각하는 것과 분인나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분인나의 역할은 한나를 괴롭히는 것. 이건 마귀 역할이지. 한나는 교회의 역할이요. 성도의 역할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한나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서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다. 나는 가난하다. 아는 것이 없다. 불합무식하다. 나는 몸이 약하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나오면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매뉴얼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크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우와는 이건 새로운 매뉴얼을 작성하신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팔자 고쳤잖아요. 주님 만나서 속내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물질의, 육, 육, 물질의 축복은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지식의 하나님이고, 행동을 보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 얼마나 참는가 보자. 그래. 거라. 어? 나는 너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너에게 그냥 아들이 아니야 어? 다른 영적 차원의 이스라엘의 정말 영적인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그런 지도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엄마가 많은 연단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단을 받고 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기도된 사무엘이라는 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나는, 분인나는 계속 부해가 난뒤 분인나, 부해가 난 뒤, 좀 비슷해요 막 부하를 질러 그러니까 한나는 또 한나대로 열받으니까 또 기도를 풀어 할렐루야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명절날이나 교회에서 사람도 없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늘작정 작정. 늘 40일 지금나면또 120일 작정 120일 작정하면 또 40일 작정 그러면 40일 작정 120일 작정 1년에 몇 번만 하면 365일 금방 지나가요 또그 365일 안에 뭐가 있어요 주석 끼어 있지 구정 끼어 있지 뭐 노는 날 끼어 있지 그러면 식구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안가안 안 모여 처음에는 몇번 가다가 하나님 앞에 안 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안 하고 제가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기도하는 자세를 받아들이는지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편안한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자리가 많이 불편하신데 의자에 앉아서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은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골반이 쑤시고 아프지만 나는 섰다가 앉으면 골반이 쑤시고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반대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앉으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 오래 섰다가 근데 이, 이런 의자에다가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의자를 교회에다 비치해가지고, 이렇게. 발도 뒤로, 발도 뒤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딱, 이제 등도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기본은 20시간이야. 떨어지게나 말거나. 기본은 20시간. 할렐루야. 하, 허리 움직여도 뒤에 받쳐주지. 난 여러분이 지금 너무 부러워요. 그 이렇게 하면서 막이렇도 놀려주는 방법도 여러가지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이래도 응답 안해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막 열받으면 뺨을 때리면서 기도하는거야 그러면서 그래 뺨 때리지 마라 응답해 주니까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다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게 한 두세 시간 가면 또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받침대 하나에다 딱 대고. 받침대 어디 갔어? 사모님 빨리 와서 받침대 가져와. 어. 동작 봐라. 빨리빨리 빨리, 빨리. 거기 거기 기도 받침대 있어거기 그렇지, 그렇지. 야. 리고 치야. 자, 보세요. 뒤에도 받쳐주지, 무릎도 받쳐주지. 하, 진짜 이 자세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리도 꺾이지 않게 뒤에도 다리 나오지. 반드시 세성전 가면 이런 의자를 하려고 그래요. 이 비슷한 의자 있어요. 내가 다 받았어요. 자, 그럼. 거기 앉아서 여러분 다리 쭉뻗고 이제 앉아서 기도도 하시지만, 이런 자세를 기도하면요. 골반 운동. 쥐야, 렐라, 라달라 이건 누구야? 장집사야? 등치 남산만 해가지고. 장장 그럼 또 정년의 집사가 또, 정년이 집사 옆에서. 흐리리리 <웃음> 염소 소리 나더라고. 그래, 그래, 그럼 또 전민준 집사가 또 소리칠러 전민준 시작 얼른 하나 둘셋뭐 다시 한번 하나 둘셋 어쩌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 형편대로 응답하세요 어. 정명 집사님 어디갔어요 시작 아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아 아 그러더라고 시, 길게 길게 목젖이 이렇게 덜덜덜덜덜 하나 둘셋 저거 아니야 그 닭이 지약 먹고 마지막, 팔아가는 거 있잖아. 오래, 길게. 덜덜덜덜 떨면서. 또, 개가 지양 먹고, 하는 거잖아. 하나, 둘. 알았어요. 이제, 신약과 구약 먹고 발광하는 거, 그거. 그 기도, 그거 해라, 말이야, 지금. 시작! 주, 주,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해라, 그러면 해. 주님, 지금 발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광한 사람이 그들을 들으시고, 속히 연답하서 시작! 하려고, 아니, 아니, 내가 하려고 그러면, 사인을 딱한번 해라고. 하나, 둘, 셋! 아나 오늘 때야, 할 거야!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해봐요 아이고 진짜 이, 이게 또 다른 거 하나 둘셋 나한테 욕한 거야? 한번더 하나 둘셋그 옆에는 어떻게 할 거야 장집사 시작 장혜야 불 관장이야 내가 아니 그, 그거 그 말고 불 끄고 막할때 계속 개날픈 목소리 전세력 고향 나오는 저녁이신 목소리 있잖아 그거 하나 둘셋 장혜야 불, 불. 어우 사모님이 잘하네 아버님? 아버님 빨리 불을 내려주세요. 다시 자기 목소리로 해요. 성령이 아파! 성령이 아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누가 또 해요? 아무튼 뭐하다 이렇게 옆으로 뒀는지 모르지만 <웃음> 자 한나가요 기도로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에 있는 내용물 축복받은 내용을 통해서 수준을 이렇게 하나님이 올리세요 올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올리실 때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차원이 만들어져요 같이 합시다 기도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한다 다른 차원이 뭐겠어요 축복의 차원이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부자들도 등급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등급이 있잖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노숙자 노숙자. 천국의 노숙자는 이 땅에는 어떤 부자들보다 더 멋있고 살기도 좋고 편안하고 왜? 거기는 잠자는 곳이 없어요 쉼 자체가 없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쉼이고 은혜요 잠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잠이 어디가 있어 천국에 그냥...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우리 몸이 이미 영생할 존재로 바뀌어 졌지만또 영생에 필요한 모든 능력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과일을 먹을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가 원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막 사기가 충천해 생명과일을 먹으면 천국에 는 모든 과일들이 그래 먹으면 먹을 때마다 막 이야 이런 과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음.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 더 좋다면 천국에 자기 집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 자기 집이 있는 게 중요해요 네. 제가 미국 가가지고, 주목사님이 죠 뭐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풍선해가지고, 에? 에드벌룬 뛰어서 하는 거 있죠? 열기구. 샌디에고 쪽에 가가지고 열기구를 했는데, 와. 샌디에고의 집이 얼마나 부잣집이 많은지, 딱 보면 동화 속에 있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 뭐 이렇게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성 같은 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큰 야산인데 야산 들판 평평한 들판에다가 정말로 멋있는 정원이 있고 거기에 뭐라 그럴까 거기에 막 넓은 다양한 수영장이 있어요 똑같은 수영장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집에 보면 방이 한 열댓개씩 돼요. 그냥 열댓개씩, 우리 아파트 50평, 60평, 대, 대, 어, 방이 네다섯개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방이 열다섯개 되는데, 집이 1층에 질, 1층 그, 어, 그, 한, 뭐라 그럴까. 적어도 한 500평에서 1000평 되지 않을까? 500평, 1000평, 2000평, 3000평. 그런 집들이 수두하게 많아요. 숲이 있고 잔디가 있고 수영장이 우리 교회 2 6 0병7 0병 보다 더 넓은 데도 있고요 공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올라갈 때와우와 이게 보다가 점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집이 좀성량감 많아고요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와, 와, 소리가 이제 안 나와. 이제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콩알 닦지만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천국이 이렇다면 하나님 보자. 이렇게 크다면 눈앞에 있는 코딱지만은 조그만 우주 별 하나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코딱지도 안 돼요. 점 하나도 안 돼요. 다부셔버리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집들이 다다 다, 다 붙이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런 집들이 좀더커 커 보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집들도 그렇더라니까 엄청나게 큰데 그 집들이 다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돌아다녀야지 천국에 구경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상을 다 추월해요 영원히 영원히 구경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구경할 게 많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자기 집이 있으면 자기 집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인으로 부릴 수가 있어요 부릴 수가 옷 하나를 입을 때도 천사들이 입혀주고 화장을 할 필요가 없지만 화장을 할 때가 굉장히 많고 악세사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성형춤을 출때 잔치할 때 의복이 세마포가 따로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상을 받으러 갈때 옷이 또 따로 있고 누구와 만날 때 외출복이 따로 있고 종류별로 다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옷들이 수돗이 많이 있고 천사들이 다 일일이 재단하는 천사 뭐 바느질하는 천사 뭘 만드는 천사 뭘뭐 각자 같은 거뭘 재가지고 뭘 사이즈를 재는 천사들도 있고요 정말 바빠요 그릇 하나 또뭐 벽돌 하나하나 만들고 재단하고 이런 천사들까지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구원받을 그집 주인을 위해서 천사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해요 아우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말은 성도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주인님 주인님 그거하고 똑같아요 천국의 주인들의 모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자기 집안에 일한 대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에 비어 있는 집들도 있어요. 비어 있는 집들은 구원어들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있고요 근데 구원 받을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중간에서 어떻게 도종하차해서 그 집은 빈집이야. 근데 빈집인데 결국엔 나중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 나와야안 나와요. 나와야안 나와요. 나와죠. 안 1십오에서도 나고, 오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난그 이후에 우리가...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 내가 지금 현재 상태와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도 믿음과 관련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누가 잔소라고말하고말질해도 상관없어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다 나를 위로해주고 주님말기 때문에 주일를 하는 사람은 남의 죄 절대 간섭하지 말고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저 그러든 말든 오직 맡긴 내게 맡겨준 것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어디 또 그래요 또 감정의 동물인데 그래도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슬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아우라서야김 목사야 정신 차려야 돼 누가 너를 이렇게 씹었어? 누가 이렇게 뒷말을 했어? 아니야.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은 다 아셔, 다 아셔. 전에 우리 이제 그 식구들이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나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명절날에 왜안 오냐, 뭐 하느냐. 물론 가고는 쉽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개척교회에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 이건 1년치 생활비야 이거는 1년 동안 먹고 살아서 남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빌리포스 사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심은 단한 번에 일어나시기도 하시지만 단한 번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한나는 압박을 많이 많이 받았어요 한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이 영구적이야 그 축복이 굉장한 수준이고 영적이고 영구적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나를 끌어올려서 수준 위로 올라 수준으로 막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단한번 창조하셨지만 그 효과는 지금도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라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한번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효과는 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연단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떤 운명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시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력이 생겨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은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차원, 영적 차원이 있어요 영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사명 차원에서 감당해야 되고요 은혜 차원에서도 감당해야 되고 축복의 차원에서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나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또 나도 살지만 다른 영혼들도 챙겨야 된다 다른 영혼들도 내가 챙겨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지금 지도자가 없다 특히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기도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기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끌만한 기도의 영적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기도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차원에서 한나라는 여자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압박 속에서 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왜 코로나 사이러스, 그 사,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교만이 적정선이 있는데 죄도 적정선이 있는데 지도자가 교만해서 교만이 적정선을 넘어가면 이런 전염병이란 나라의 어떤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욕망이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도자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요 중국의 시진핑이 보세요 네.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나라가 절단나게 됐는데 또 미사일 쏘는 거야 죽으라고 미사일 쏘는 거야 왜 적정선을 넘어가는 거야 지금 위험한 짓을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천지도 보세요 이만희도 결국에는 막 신천지를 막 포기하고 엄청나게 그런 짓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힘들게 개척교회들 교회 지어 가지고 피땀 흘려서 성도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어, 교회를 세워서 빚을 갚아나고 이러는데 거기에 침투하는 거야 추수꾼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 복사님 사모님 성도님 집사님 그렇게 가지고 눈에 들어서 장로 되고 안수첩 세고 권사돼 가지고 한몇년째라고 나서 숨어서 탁 압력하고 있다가 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으키는 거야 한쪽은 신천지 두 팀이 와가지고 한쪽은 막 교회 안에 험담하는거요안 좋은 쪽 계속 씹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누가, 누가. 또 한쪽은 목사님 편에서 또막 그러지 않다. 그러지 않다. 이러다가 결정적일 때 이게 터뜨려서 같이 싸우게 만들어요. 결정적일 때 같이 싸우게 만들어서 그럼 뭐라고 어쩌라고 뭐~ 우리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랬어. 목사 당신, 그래 한글이 맞잖아. 그럼 단쪽에서는, 우리 목사님 보호해야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워요. 알고보니까 양쪽 다 신천지야. 그래서 교회를 절단되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뺏어먹는 것이산농기기 작전이야. 이걸 누가 해? 이만희가 지시하는 거 그렇게 되죠. 전라도 쪽에, 순천 쪽에, 요수 쪽에, 이게 막 전국에서 해가지고 14만 4천명이 아니라 이제는 20만명 20 몇만명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새 천지가 또 나오는거죠 또 그런데 이게 이단들도 적정수준 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 아니면요 신천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전에 유병은 사건 세모 사건도 그랬잖아요 자기들 구원파의 계열에 자기들을 막 변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해서 결국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 뒷배경에 누가 있느냐? 유병원이 가 있다. 오대양그룹이 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되고 정권도 바뀌고 아마 이것 때문에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나는 품격이 확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식이나 지혜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멋진 기도 제목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가짜비사 기도하면 품격이 올라간다 지적 수준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다른 차원의 풀을 받고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칩시다. 자 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천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반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않게 하시며 영광위에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